가자 가자. 가자. 세계로 가. 자, 세계로 안녕하세요 음. 여유부부의 부인입니다 오늘은 세계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매하게 된 배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구매한 배낭은 미스테리 렌치의 스핑크스 60입니다 60리터로 구매했고 판매가는 287,000원입니다 저는 4프로 4 할인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음, 무게는 2.2kg고요 중앙에 롱 지퍼를 갖추고 있어서 전체가 이렇게 열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했던 스타일이 배낭이 전부 다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자갈색이고 구입 장소는 서울에서 구매를 했고요 백패커스 라운지라고 판교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미스터리 렌치를 좀더 많이 다양하게 보고 싶어서 그곳을 가게 됐고 역시나 너무 상담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좀. 친절하게 전문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배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몸이랑 같이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신중하게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던 아이템이고 일단 후보들이 좀 많았어요 오스프리, 그레고리, 클라턴 뮤젠, 킬리, 그리고 미스테리 엔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비교해보고 착용도 해보고 다녀봤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미스테리 엔치였습니다 <웃음> 고민했던 배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오스프리 가방 중에 아우라 65L 그리고 오스프리의 렌 65L 일단 아우라가 확실히 착용감은 아주 좋았습니다 맸을 때 몸에 탁 달라붙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벼웠던 점이 가장 좋아서 솔직히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골반 쪽이 이렇게 허리를 쳤을 때이 오스프리 아우라가 조금 아팠어요 전체적으로 쪼이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 계속 닿이는 느낌? 신발로 비유하면 처음에 신었을 때 아프진 않지만 새끼발가락 뼈가 계속 닿이는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까요? 물론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몇 번을 착용하고 몇번 착용했는데 아픈 느낌이 들어서 아쉽게도 눈물을 머금고 탈락을 했고 대안으로 렌65 리터를 추천해 주셔서 착용해 봤는데 이거는 어깨랑 이렇게 골반 다 괜찮았어요 편안하게 아우라 가방이 라인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뭔가 가방은 아프진 않았지만 이게 무게를 많이 실었을 때 뭔가 이 무게의 하중을 제가 다, 느다 느낀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100%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몸에는 맞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다른 집을 가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클라터 뮤젠 이라는 배낭을 보게 됐는데 그 배낭은 진짜 이뻤어 요 디자인도 이쁘고 몸에도 괜찮았는데 맸을 때 뭔가 아픈건 없었어요 근데 내 몸과 따로 불 따로 논다는 느낌 디자인적으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탈락하고 뿌 뿌! 다음으로 킬리! 킬리에서 봤던 배낭은 보헤미안 4 0터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열리는 게 너무 좋았고 세계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매우 가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조금 그랬고 찾아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험하게 쓰는 편이어서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음, 종로에서도 그레고리 브랜드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큰배낭을 착용하는 것도 처음이고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착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도 듣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이 매장에서는 직원분이 그냥 이렇게 착용하고 음, 아프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레고리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판교점에 있는 미스테리 렌치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터렌치 배낭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착용감이 너무 좋았고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분들은 가끔씩 이런 골반뼈라 이런 골격 때문에 제일 고려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착용했을 때 편안함 그리고 맸을 때 무게를 이제 전체적인 분산해준 느낌 있죠. 그리고 디자인 그런 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미세렌치, 스 스핑크스, 이 가방은 착용했을 때게랑 여기 골반이 전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감겼어요 맸을 때 전체적 무게를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 모르겠어요. 저는 가방을 전체 오픈돼서 이렇게 파우치를 이렇게 탁 넣고 다다닥고 다다닥하는 그런 스타일이 조, 좋아요. 어느 분들은 나눠져 있어서 촉촉해서 촉촉 넣으면 좋다고 하시지만, 전 한꺼번에 넣고 한꺼번에 빼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배당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그 매장에 가서 꼭 맞춰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가방도 저한테 맞지 않으면 제가 1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랑 딱 맞는 짝꿍을 만났답니다. 뿌뿌뿌 <뿌> 제가 구매한 미스테 렌치 스핑크스 60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감 보시고요. 제일 좋다고 했던 전면 개방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해서 파우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수납도 11자 수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 와서 헤드를 닫고, 딴 헤드는 분리가 되고요. 이쪽게보드리면한느 정도 들어가는 공 있고, 이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야. <웃음> 그리고 같이 커버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컬러는 차콜 색상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네, 네, 네, 이게 미듐 사이즈로 저는 65 60리터라서 미듐 사이즈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뿌뿌뿌더 다닐게요.